안녕하세요 쏘야디입니다 약 3개월 전에 베란다에 새 식구로 들인 몽키트리라는 화초가 있었는데요 검은색 열매와 붉은 꽃받침 등 다양한 색상 때문에 이 특별한 화초를 다루었어요 이때 몽키트리가 산목과 열매 두 가지 방식 모두 번식이 가능하다고 해서 심어 보게 되었고 지금 이렇게 무척 잘 자라고 있답니다 오늘은 그 소식을 전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열매와 꽃받침까지 모두 지고 나서 푸른 잎파리만 남아 있는 상태고 여기 화분 한쪽에 열매가 심어진 상태에서 작은 묘목이 자라고 있답니다. 그럼 어머니께서 어떻게 관리하고 키우셨는지 한번 관찰해 볼까요? 씨, 씨에서 이렇게 자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네. 이, 이 씨를 갖다 이렇게 심어 놨는데 난 거야 이렇게. 음, 근데 이제 난게 있고 안 난게 있구나. 와, 씨가 이렇게. 어, 그러네. 어, 이게 씨예요? 어. 여기서 이제 그 뿌리가 내려고 어, 이렇게, 온다. 어, 어, 어 이거 씨를 심고 어. 어, 특별하게 관리해 준게 있어요? 아니, 똑같이 여기에다 물을 그냥 3일에 한 번씩 더우니까 음, 3일에 한 번씩 주고 어. 이제 겨울에는 4일에 한 번씩 건데 아직 겨울은 안 맞... 이번에 유, 6월달에 심은 건데 이렇게 났으니까 아직은 겨울은 모르지? 그렇죠, 지금 음. 보통 성장기가 어. 이쯤이니까 여기도 이거. 이것도 나고 어? 그것도 낭말 어, 어. 자, 여기도 그것가지고 어. 엄마 처음에 풀인 줄 알아서 눈이 처음에 안 보이니까. 그러네. 어. 네. 네. 씨가 이렇게 났어 어. 씨씨때뭐 뭐 이렇게 열매를 뭐다거나뭐 이런 아니 그냥 그냥 떨어진 자체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씨가 이렇게 열매 열기 씨 있는 이 자체로 그냥 이렇게 심었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도 어, 있고, 어, 여기도. 그 여기도 그 하나 뜯난것 같아, 여기도. 어, 구석이네. 아니, 응. 케미는 뺄지 라때 응. 응. 처음에 유 풀인 줄 알았어. <웃음> 안 보이니까. 아니엄마 신기해. 여름 봐봐. 이, 이, 이 씨를 처음에 까만 씨 그때 했던 거를 이 씨, 이, 이 자체로 그냥 이렇게 쏙. 그냥 이렇게, 이렇게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나오면 아, 진짜 응. 신기해.